네, 안녕하십니까. 응. 수면건강연구소 꿀미나 정풍소장입니다. 아, 이 무호 환자들이, 어, 숨이 내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 이 원인을 보니까 이 목구멍, 이 부분이 짜부들어, 짜부라들어서 또는 뭔가에 의해서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하다가 고안된 게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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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 양압기는 보면 이분이 어, 무호흡증이 심해서 이제 자기 전에 양압기를 착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이 호스를 타고 쭉 가면 요, 이 아까 그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가 어, 불어넣어져서 이 코로 들어가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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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서 가령 뭐 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10의 압력으로 나는 여, 뚫어줘야 내가 숨을 쉬는데 수월하다 아 바람을 세기예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음... 어? 그리고 자동 양압기는 내가 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압력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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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기가 아무리 강한 압력으로 들어와도 바람이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딱 밀착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튀어나온 코 부분 또는 여기 맞닿는 부분이 좀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좀 짓물을 거나 어, 좀 빨갛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제 나는 그게 싫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콧구멍에 다가꼽는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필로마스크. 콧구멍도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다 코가 크기 때문에 콧구멍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 작은 사람이 이걸 콧구멍에다 이렇게 끼면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따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콧구멍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정말 웃긴 일이 있는데 어쨌든 피부가 좀 음,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 나는 이 필로 마스크 콧구멍 마스크도 싫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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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접착제가 결코 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막 여기 입가에 막 알러지, 알러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나는 그러면 그걸 못하겠으니 그러면은 이턱끈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 턱에다가 이렇게 이, 이, 이걸 끈을 탄력 있는 끈을 이렇게 묶고 잡니다 그래서 입이 하, 부러지 않고 막 접어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턱끈을 이렇게 해서 딱 턱을 들어 올리면 우리가 잠을 잘때 입을 꾹 물고 자면 턱관절이 굉장히 무리가 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턱끈을 이용해서 턱을 이렇게 잠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고 입을 안 물고 자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면 턱이 뻐근하고 어, 이 턱관절 이쪽 주변에, 어, 이게 보통 한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입을, 음, 다물고 있다고 해도 입술이 닫어져 있는 거지, 입, 입을 꽉 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게 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 그, 공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턱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이 안쪽으로 순환, 그러니까 혈액순환, 체액순환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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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려서가 확 묶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써보면은 오 진짜 오마이갓이다. 오마이갓. 예. 그래서 조금만 잘못 틀어지면 바람이 쉬~ 새고 아 그러면 그건 이렇게 똑바로 자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렇게 눌리면 바람이 새니까 어, 그래서 그 적응률이 별로 높진 않습니다. 근데 입을 막안다버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하려고 그걸 쓰게 되죠. 그리고 관리하고 세척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사용는이 나잘 나잘 마스크입니다. 이게 코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음. 어, 이게 실리콘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 이 기름이 상당히 독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 이것도 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요. 어, 이게 오래 쓰면 이렇게 딱딱해지나요, 이게 딱딱해지나요 음. 실리콘이. 그래서 이거는 매일 매일 이 기름기를 잘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매일 어, 세척을 하는 마스크는 해서는? 항상 쓰고 나면 깨끗이 이 기름기를 제거하는 중성 세제로 탁 해서 잘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끈. 이거는 이제 여기다 뒤집어 써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밀착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또 그, 어 머리 기름 냄새가 또 배면, 아, 냄새가 어좀 쓰다고 고약합니다. 물론 자기 거니까 뭐 그냥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어, 빨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그 수명을 위해서, 어 제품 수명을 위해서 또는 청결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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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마철에는 굳이 가습기를 안 써도 되지만 요즘같이 차고 건조한 계절에는 반드시 가습기를 써야 되는데 또 추울 때는 음찬 공기가 들어오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가열을 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양압기를 써야 음. 어, 잠을 잘때좀 유리하겠죠. 음. 어... 그 양압기 자체 가습기가 달려 있다는 네. 얘기신 거죠? 네. 그... 수분이 함유된 공기 들어오는 거죠. 수분이. 네. 그리고 이 호스도 어, 열선이 들어가 있는 호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공기 자체를 따뜻하게 데펴주죠. 그래서 어, 뭐 아파트, 아파트 같은데는 굳이 열선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 추운 데서 쓰려면. 공기가,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되게 좋지 않겠죠. 음. 어쨌건이 호스는, 어, 그래서 이 내부에 습기가 찹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어, 매일 해주면 좋은데, 매일 하기가 사실 귀찮아요. 이제 잘 마르지도 않고, 음. 닦기도 어렵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긴 소를 이용해서 빡빡빡빡 닦아요. 만약에 그거를, 아, 귀찮은데안 닦으면 이 안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새, 박테리아 같은 그런, 세균 번식의 온상이될수 있어요. 아니 그게 호흡기로 바로 어, 들어가는 네. 통로인데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굉장히 어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요. 어, 이 사람이 폐에 아니 그 저기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요.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했냐면 습관이었대요. 무슨 습관이냐면 꼭 양말을 벗고 냄새를 맡아보는 습관이었대요. 그럼 몇년 동안 그걸 쓸 거라고 하다보니까이 양말에 이 있던 양말에 있던 곰팡이균이 폐로 들어가지고 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염된 이 호스를 그렇게 대고 들이대고 강하게 불어 넣으면 이 폐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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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철물점 가면 이거 한 3천 원될것 같은데 3천 원도 안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료기기입니다 이거 아, 의료기기 의료기기 황당하네요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를 어, 어. 여벌로 그것도 한두개세개 네. 개 정도 갖고 있다가 여벌 그렇죠. 쓰고 내일 새것도 싼거 어, 쓰고 이렇게 그, 바꿔가면서 괜찮은 방법이 예, 예 네. 그렇게 써야지 네. 그게 매일 저녁에 쓰면 채안 마르면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렇게 보면 이 마스크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렇게 꾸준하게 잘 건조시킨 상태로 써야 되고 음.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 그대로 쓰면 신발도 한 신발 계속 오래 쓰면 금방 망가지죠 그렇죠. 예. 그대로 쓰는 게좋겠요 그런 것도 뭐 여벌로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어,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건 보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근데 뭐 살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 호수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갈면 좋아요. 호수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 아. 그, 아, S9이라는 건데요. 어, 이거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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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물을 담습니다. 이렇게 되 이렇게 생겼어요. 막연 날이네요. 물을 여기다 담고, 이 여기 밑에 이제 가열이 돼요. 근데 뭐 팔팔 끓는 게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미온수 정도로 열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 물을 이만큼 담고, 공기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물을 스쳐간 공기가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이제 회로 가는 거죠. 어, 중요한 거은이 물을 권유하는 거는 증류수를 쓰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어, 그게 귀찮으면 이제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죠. 그러니까 지하수나 수도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찌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매일.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쓰고 이렇게 빼서 물 버리고 열고 빡빡 닦고 안그러면 여기 물때가 끼거든요. 물때가 결국은 그 세균이잖아요. 세균이 번식때서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오랫동안 안 씻으면 며칠 안 씻으면 여기에도 미끌미끌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이 모든 양압기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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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물을 했는데 이게 본체로 물 들어가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상 해줘야 됩니다. 변상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기계값이 뭐 몇백만 원이던데 200, 뭐 80만 원인가 되는데 음. 이거 물어내야 되는 거요뭐 쳐서 떨어뜨려 깨졌다. 깨졌다 그러면은 어 이거 뚜껑 하나 가는데 뭐 몇십만 원뭐 그러면 저 가습기 하나 뭐 음. 30만 원. 가습기도 딱다가 깨졌어. 그럼 그런 것도 다 자기가 니까한 30만 원 왔는데 <웃음> 장난아니에요. 어... 네. 조심히 잘 시트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서야되는데요? 생명유지인데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직포가 그 공기를 다 이제 미, 필터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오래 쓴 것들을 열어보면 이 안에 먼지가 꽤 구석구석 박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박혀있는데 내 안으로는 얼마나 많이 갔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필터링, 내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공기가 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이 호흡기에도 사실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양압기를 새벽에 벗어버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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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답답함을 느껴서확 벗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제일 심각한 상태. 무호이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양압기를 안 쓰고 그냥 잔다는 거죠. 어, 양압기를 어, 쓰시는 앞으로 쓰실 분들은 내가 4시간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깰 때까지 꼭 참고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협착되는 정도가 심하게 막혀가지고 진짜 열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진짜 강제적으로 열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양악기가 적합한데 그냥 살짝만 노력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어, 기도가 충분히 열려서 숨쉬기가 좋아지는 사람들한테까지 양악기를 해야 되는 것은 어, 마스크만 써도 될 거를 방독면 쓰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어, 양압기를 쓰다가 적응하지 못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압력을 세게 할, 굳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적정하게 어, 기도가 확보될 정도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양압기 압력이 15 이상 되면 양압기 써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넓혀줘도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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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내용도 좋고, 아, 그 정보는 좀 잘못됐어요. 뭐, 하는 내용도 좋고, 아, 이런 정도는 좀 보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 우리 그, 시청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